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if 안에 과거 문장이 들어가면 현실의 반대다라는 감각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의 반대니까 본 문장은 희망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에서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would, could, should가 돼요. 그래서 my stage would be across the whole world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뭘 연습하는 거냐면 If 안의 과거 문장을 현실의 반대로 인식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현실의 뻥이라는 거예요. 자, If I wrote and published a book, 내가 책을 쓰고 출판하면 I could be famous. 나는 유명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명해진 건 아니죠. 근데 책을 쓴 상태라면 유명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could를 쓴 거고요. If she had a boyfriend, 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She 으른 bothered me. 그러면 그녀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남자 친구도 아닌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남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뭘 부탁하겠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If you invited the president, he could come here. 네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수장이 되겠죠. 자, 네가 그 프레지던트를 초청하면 그 사람은 아마 올 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을 뭐 함부로 초청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이렇게 조금 있긴 하지만 좀 어려울 때도 이렇게 과거형 문장을 써서 현실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려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문장에 과거가 들어갔지만 과거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현실의 반대라는 생각으로 이 연습을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would, could 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나눠서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뜻이었고요. 비동사도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If you were in the school, you would meet the teacher. 네가 학교에 있으면 그 선생님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if i wasn't good at speaking english i would be afraid to go abroad 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면 아무래도 난 해외 나가는게 좀 두렵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if i were you 이거는요 정말 많이 쓰여요 뭐냐면 원래는 i 는 was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시제를 이용해서 현실을 뒤틀듯이 아예 인칭도 뒤틀어 버리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was you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if I were you 하면서 현실의 반대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f I were you, I could be making a lot of money. 내가 너라면 난돈 엄청 많이 벌고 있을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으면 were to 하고 동사를 쓰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if I were to be a native English speaker 내가 영어 원어민이라면 i should learn korean language for the future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의 반대 과거를 또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 시제는 현실의 반대에 쓰였기 때문에 과거를 가정할 때는 had pp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if you were in the school을 현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의 반대로 가정하면 if you had been in the school you would've h a met 자 이거는 14강에서 연습을 좀 했던 거죠 이걸 위해서 연습한 거예요 you would've h a met the teacher 너는 선생님을 만났었을지도 몰라 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If I wasn't great speaking English도 had pp를 써야 되니까 If I had not been good at speaking English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영어를 잘 못했었더라면 외국 나가는 게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과거에 영어를 잘해서 외국 나가는 거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비동사도 이렇게 head b e n 으로 했지만 일반 동사도 그대로 head pp를 쓸수 있겠죠? If I wrote and published a book 하면요. 내가 책을 쓴다면 그리고 출판한다면이지만 과거, 자, 이미 출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걸 했으면이라는 가정을 하면 head pp를 썼 써 so, if i had written이 되는데 and 하고요 또 had published라고 하기보다는 head가 중복되니까 그냥 published만 쓰겠죠 그래서 If I had written and published the book, 내가 책을 쓰고 출판을 했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다면 I could have been famous earlier. 내가 좀더 일찍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문장 If she had a boyfriend, have를 쓴 had pp는 had head가 돼요.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She wouldn't have bothered me.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뭐그 다음 건 쉽죠 if you had invited the president he could have come here 그러니까 과거에 그 프레지던트를 초청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을 왔었지 않았을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if에 이렇게 과거 문장을 쓰는 것만 주의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if랑은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면 내가 원래 시제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요.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if 안에 과거 문장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처리해내는 감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He spends a lot of money as if he was rich. 자 월을 써도 되지만 일단 월을 써도 한번 써볼게요. 그 사람은 돈을 정말 많이 써. as if 하고요. he was rich. he were rich. 그러면요. 부자인 것처럼이에요. as if를 썼지만 저 결국엔 if 문장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아닌 저 친구가 부자인 것처럼 돈을 많이 쓰네. 이렇게 그냥 As if 뭐 what if가 나와도 이렇게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런 영어에서의 과거 표현은 if가 안 들어가더라도 뭔가 현실을 반대하는 걸로 좀 쓰이고요. 뭐 존중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쓰이기도 해요. I wish I spoke English very well 하면요, 이것도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인데 지금 잘 못해요. 그래서 현실을 가정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과거 표현을 빌려 온 거예요. Wish와 같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연습하시면 되냐면 i wish i spoke english very well 나 지금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요 현실의 반대를 생각하시면서 감각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오늘의 문장으로 할게요 하나 더 넣어서 if i had super powers i would help others 내가 진짜 강력한 어떤 능력 뭐힘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텐데 라는 현재의 상황을 가정하다 라는 그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오늘의 문장들을 연습하면 도움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예문은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슈퍼파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사실 가정법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w a 프가 아니라 when으로 해서 확실한 거죠. When I find my superpower, I will help others.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원래는 더 좋을 것 같네요. 영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슈퍼 파워를 꺼내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